안녕 안녕이라고 내게 말 이거 봐하 안녕 안녕 아이가 치지 진짜... 아야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예요? 아야. 나야, 나야. 어, 어, 어. 어. <웃음> 페퍼야, 페퍼야. 페퍼, 언니 어디 갔지? 언니? 언니는 여기 있지요? 페퍼, 언니는 여기 있지요? 저 어, 언니는 여기 있는데 페퍼를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데 안녕 나는 페퍼의 언니예요 페퍼의 언니예요 페퍼야 <웃음> 어, 언니가 아니에요 페퍼의... 어, 이상해요 페퍼 이상해 누나인데 누나 나가 여기 왔기 때문에. 공가 좋아? 아 공가 좋아. 이 1이. 아, 1또 가져오세요. 가져오세요. 가져와. 바로 잡았어야지 <웃음> 기다려